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올해 가을은 니트가 유행이라고 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가을 겨울 유행하는 아이템 중의 하나는 바로 니트입니다 니트로 만든 롱가디건의 다양한 디자인도 있는데요 롱 가디건은 요 덩치가 있는 분들이라면 몸의 비율이 2등분하여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두툼한 롱 가디건은 요 역효과가 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맥시 롱 드레스도 이번 FW의 강렬한 트렌드 아이템이며 뉴트럴과 올리브 그린이 강세입니다 착장은 요 벨트로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액세서리와 코디하면 한층 더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니트를 이용한 릴렉스 핏의 옷들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니트 중에서도 니트조끼는 계속되는 트렌드이며 니트를 이용한 다양한 스타일을 올해 FW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트조끼의 인기는요. 복고 트렌드의 역량으로 빈티지풍 스웨터가 유행이기 때문인데요.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티셔츠나 셔츠, 원피스, 코트 안에 다양한 옷들과 겹쳐 입으면요. 보온성은 물론 더 멋스럽게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반소매 티셔츠나 롱 티셔츠와 입으면 편안한 룩으로 연출할 수 있고요 또한 화이트 셔츠에 스웨터 조끼를 입으면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끼의 기장에는 짧은 크롭 기장 또한 중간 길이 롱 길이 조끼가 있습니다 짧은 기장의 클럽 조끼는요 키가 작은 분들한테는 허리선이 올라간 하우에스트 바지와 함께 연출하면 다리가 아주 길어 보이고요 또한 이 핏은요 몸에 맞는 핏보다는 어깨선이 내려간 오버사이즈 조끼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빈티지한 패턴의 손뜨개 니트 조끼도 있습니다 이 니트 조끼는요 두툼한 것은 체형이 통통해 보이기에 얇은 니트 소재로 단순한 디자인의 니트 조끼를 선택하시고요. 마른 분이시라면 두툼한 소재나 꽈배기 모양처럼 짜임새가 있거나 무늬가 큰 니트 조끼를 선택하시면 더 멋지게 보입니다 이번 트렌드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개의 옷을 겹쳐 입는다는 뜻인 레이어드 룩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끼 니트는요 여러 개 겹쳐 입기에도 아주 좋은 중요한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니트 조끼에 코디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사진으로 설명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셔츠나 블라우스와의 코디입니다 이 차가운 느낌의 이 셔츠와 블라우스의 그 따뜻함과 멋스러움을 함께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더구나 니트 조끼에는 화이트 셔츠가 밖으로 나오게 레이어드 룩으로 보여주면 더 세련된 룩을 보여줄 수 있으며 또한 특히 화이트 셔츠에는 이 블랙과의 코디는요 한층 더 세련되고 멋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셔츠와 블라우스입니다 이 사진은 올리브그린을 이용한 코디 방법입니다 이첫 번째는요 롤럽업된 와이드핏 하이웨스트 면 팬츠에 동일한 올리브그린과의 코디입니다 이렇게 상하를 동일한 컬러의 조끼로 코디하시면 유익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장이 길어 보이고요 두번째는 심플한 룩으로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이 무난하게 사진처럼 블랙 부츠와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요 인조 가죽인 올리브 그린 와이드 팬츠에 와이드 화이트 베스트와의 코디입니다. 이 골드 주얼리와 굵은 체인 모양이 들어가 있는 핸드백과의 코디인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핸드백에 체인이 들어가 있어서 코디가 복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번째는 요 이너 꼬리 지느러미와 같은 머메이드 라인 스커트를 연상케 하는 스커트인데요 단 끝에 절개선이었고 중앙선을 이용해서 트임을 주었고 안에 패티코트를 사용해서 로맨틱한 느낌을 주는 데님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네번째는 요롱 셔츠에 두꺼운 꽈배기 모양이 들어가 있는 오버사이즈 베스트와의 코디이며 이 아이보리 사이하이 부츠와의 코디인데요 이러한 롱 기장의 부츠도 이번 연도 fw에 보여지고 있다는 점기억하시고요롱 화이트 셔츠를 원피스처럼 코디해도 멋스럽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스트라이프 니트 베스트와의 코디입니다 내추럴 베스트를 위한 코디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내추럴과의 코디 방법이며 모자와 슈즈, 핸드백으로 약간의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이 사진처럼 신장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두 번째는요, 게더 맥시 스커트와 오버사이즈 베스트와의 코디인데요. 화이트 셔츠로 인해 화사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처럼요. 이 블랙과 붉은빛 베이지가 들어가 있는 이 베스트와의 코디인데요. 이때 블랙 사이 하이 부츠와 심플하게 코디를 했습니다. 이두 번째는 감각적으로 와이드 베스트에 화이트 셔츠를 코디한 다양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꽈배기가 들어가 있는 베스트에 블랙 로퍼와 클러치백과의 코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이 마르신 분들은 조직감이 있는 꽈배기가 들어가 있는 베스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번째는 와이드 빛울팬츠에터틀넥 베스트와의 시크한 코디입니다. 이 세번째는 요 모자로 포인트를 준 모습과 양말을 보이게 코디한 그 모습도 아주 세련되어 보입니다. 네번째는 복고풍의 역량으로 아가일이 들어가 있는 조끼이며 다섯번째는 체크 셔츠와 가죽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이다섯개 사진 중에서 이네개의 사진은요. 화이트 셔츠를 이용한 블랙과의 닛 코디입니다. 역시 이 화이트 셔츠는 요 블랙과의 코디는 아주 환상적인 코디 방법인데요 심플하게 입었는데도 시크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트렌드에 빠질 수 없는 벨트와의 코디입니다 이 벨트와의 코디가 불편할 때도 있지만 요 아주 멋스러움을 안겨줍니다 이 첫번째처럼 얇은 벨트로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두번째처럼 블랙 벨트와 사이하의 부츠와 또한 세 번째는 얇은 브라운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이러한 코디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는 요 역시 몸에 딱 맞는 핏보다는 요 어깨선이 살짝 내려오는 박시한 티셔츠도 다양하게 옷을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피스와의 코디입니다. 니트 원피스에 니트 조끼와의 코디, 플라워 프린트 원피스와의 코디, 롱 셔츠와도 코디할 수가 있는데요 보온 효과와 함께 멋스러움과 우아함을 주는 코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청과의 코디입니다 이 청은요 청과 니트 조끼는 아주 잘 어울리는 코디 방법이며 기본적인 코디 방법입니다 롱 화이트 셔츠에 코디를 하거나 아니면 반팔 티셔츠와 코디해서 꾸안꾸 스타일로 연출하셔도 됩니다.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당신의 차림새를 보고 당신을 읽습니다 당신 스타일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타일이 좋으니 살림도 일도 아주 잘합니다. 라고 말입니다.